날짜 데이터를 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날짜가 왜 그렇게 더센뺄 셈이 쉽게 되느냐 그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래요. 1900년 1900년 1월 1일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 그면 태어난 날로부터 1일이죠. 지금 보면 오늘 오늘 며칠째 살고 있어? 그거예요. 1900년 1월 1일이 1일이 첫째 날이야. 그때부터 계속 100일째, 1000일째, 지금 47,000 몇일째 이렇게 계속 계산해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계산을 해놨냐.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해놨어 달력의 1부터 1년 번호를 매겨 는 특별한 데이터 형식이다. 알겠어요? 1년 번호들이 일반 숫자예요. 근데 0보다 0까지만 있고 0 밑으로는 안 돼. 마이너스 숫자는 안 돼. 네? 오류가 나. 변환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 은행에 예금을 1870년에 예금해 놨던 거 이거 엑셀로 계산 안 된다고. 알겠어요? 심지어 생년월일이 1890년인 사람들은 계산도 못 해. 며칠 살고 있는지. 190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내가 지금 며칠 살고 있다 계산이 되는 그런 거예요. 날짜 함수 1.08. 이거 갖고 우리가 날짜 함수가 뭔지 한번 이제 구경을 해 보는 거야. 여기 내가 여기 텍스트로 투데이 today 입력해 놓고 투데이라는 함수가 다섯 개 모두 입력한 내용은 today야. today라는 함수가 있어. 외울 필요도 없는 함수예요. 오늘이 며칠이게 하는 함수예요. 일자로 그랬더니 여기는 뭔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 43715라는 숫자는 이거는 1900년 1월 1일 태어난 그 할머니가 오늘 43,715일째다 이 말이죠. 오늘의 일련번호가 43,715번이야. 근데 정수, 자연수죠. 0보다 큰 자연수 전체가 날짜로 매핑이돼 있고 언제까지? 1999년까지 280 몇만까지야. 숫자가 300만이 돼도 날짜 변환이 안 돼. 딱 9999년 12월 31일 거기까지만 변환이 돼요. 일단 달력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숫자를 써볼게요1900 01 01이라는 숫자하고 이 달력과 9999 12 31이 이 숫자가 있어요. 이걸 내가 옮겨볼게요. 이렇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예요. 근데 얘는 표시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고 얘가. 얘가 295만 8천 465라는 숫자다. 그럼 내가 숫자 이걸 써놓고 반대로 이걸 달력으로 간단한 날짜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만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296만보다 커지죠? 3만을 해볼까? 이, 이런 숫자인데, 얘보다 크면 1만 커도, 1만 커도 날, 달력 변환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거. 이 숫자로는 되지만, 1만 커도 달력 변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5를 해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도 이해됐어요? 그 숫자까지만 되고, 이거를 내가 그냥 천 단위 숫자로도 만들어 봤다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셀 서식, 셀 서식을 여기다 채우면, 셀서진 여러가지가 있어요 날짜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내가 한번씩 해본 것들이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시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1부터 2 9 5번 8체라는 자연수 체계 전체는 언제든 달려가고 그냥 호환이 돼버리게돼 있어요 이 같은 이야기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이거 아무 날짜를 내가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게 나와 그냥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건데 표시 방식만 내가 그걸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 날짜가 또 있는데, 연월일로 쪼개는 게 있어요. 연월일. 자, 달력을 구성 날짜를 구성하는 거는 연월일이죠. 그래서 오늘 날짜를 이어, 이어 먼스 데이. 이어 먼스 데이로 하면은 연월일로 쪼개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갠 거를 합칠 때는 데이트야. 여기, 여기 함수는 데이트 연월일을 입력해. 연월일로 쪼갠 그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 숫자나 여기다 써봐. 이거만 보세요. 아무 숫자 내가 3만을 그냥 써봐. 그냥 3만이라는 숫자예요. 아무것도, 날짜하고 관계 없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3만을 썼는데 이 3만은 언제든 연도로 바뀔 수 있어. 3만이 연이야. 언제든 먼수로, 여기서 먼수를 뽑아내. 2월이야. 데이로 뽑아낼 수 있어. 뜬금없이. 이, 이해돼요? 그럼 이 말은 3만을 나중에 날짜로 변환하면 은요 1982년 2월 18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이상하죠 처음에 이상할데 아, 엑셀은 언제든 숫자와 달력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어. 정리를 여기 간단히 해놨어요. 날짜는 1부터 시작해서 날짜 특수한 서식인데, 셀 서식인데, 연도로 조합할 때는 데이트라는 함수쓰고데이트에첫 번째 연월일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면, 저걸 달력으로 딱 표시하기 해줘요. 그 다음 날짜를 날짜 데이터의 분해가 이어 m o n t h d a y 야 이거랑 똑같은 구조로 시간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쓸 일이 별로 없어 시간은 오늘 내일 전에 100년 전 매일 24시간 똑같이 돌아가요 특정 날짜와 관계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냐면 0에서 1까지를 하루로 보고 그걸 쪼개 0에서 1이라는 숫자를 쪼개서 24시간으로 쪼개 그럼 소수점이 나와요 0.5면 하루가 반이 지나갔어 난 12시고 0.999는 하루가 끝나가죠 밤 11시 50몇 분이야.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여기서 0.9953이라는 숫자는 시간 포맷이 오후 11시, 밤 11시 53분이야. 쪼개는 거는 hour, minute second, 합치는 거는 time 하고 그 안에 시, 분, 초를 써주면 돼.